아니, 이게 한몇 미터 되는 건가요? 한 5m 이상 되죠. <웃음> 아니, 이긴가지는 제가 네. 처음 보는데. 그렇죠. 썸플러스 네. 아니면은 이런 사과 같은 보기가 좀 어렵죠. 썸플러스? 예. 썸플러스? 예. 그게 뭡니까? 새로 나온 신초의 용해 아, 요거, 요거. 그렇죠. 이게 이제 신초면은, 이게 아, 풀이 풀 아직은? 야, 그렇지, 요게 풀이죠. 네. 조금 작긴 작은데, 요렇게 해서 한 바퀴만 돌린대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바퀴만 돌리면은, 이게 안 빠져요. 요렇게 돌리면 떨어지죠. 추농법이네, 추농법. 그렇죠 결가지 하수로를 만드는 거야. 결가지가 아래로 떨어지네? 그렇죠. 근데 남들보다 소득이 높다고 들었는데? 예, 좀 많이 벌죠. 얼마나 더 벌십니까? 글쎄요, 삼천평이면 보통 농가들보다는, 제가 뭐, 돈으로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한배 이상은 벌어요. 알타코아는 데왜 쓰시는 거예요? 알타코아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매개곤충에 그래도 대단히 안전한 것 같아요. 매개곤충. 그렇게 이제 그 수정시키는 꿀벌, 벌에 하고 천적에 가장 안전하거든, 그게. 아. 네 저는 지금 경북 문경의한사과밭에 나와있는데요 여기는 삼천평에서 남들보다 두배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농가입니다 근데 거기는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요거 요게 바로 비법이라고 합니다 자 요걸 어떻게 사, 사용해서 고소득을 올리는지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예. 위에는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예 일부러 그렇게 만들죠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그럼요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햇빛 잘 들어가고 작업하기 좋게 어. 높으면 작업하기 거북하죠 그죠? 어차피 사람이 하는 작업이 많지 않소 그러니까 작업하기 좋게 가장 큰플러스가 그걸 연구해서 만드는 부분이에요 나이가 몇이에요? 나무 나이가요? 예. 여기 39년생이에요 39년? 예. 많이 많네. 한참 많죠. <웃음> 보통 평균 수명 이 얼마예요, 보통? 지금 30년 이상짜리는 아마 전국에 5%가 안될 거예요. 우리 선플라톤 다녀보면은 저 끝이 항상 위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 이게 끝까지 이렇게 상 그렇죠. 아... 안 그러면 이게 절대 이렇게 못 나와요. 그리고 이게 결과지가 너무 많이 붙이고 너무 굵으면은 이게 못 나가죠. 주지인가요? 예, 예, 주지. 주지고 여기, 여기 이제 결과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왜 이렇게 길어요? <웃음> 이건 썸플라스 농법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 이게 한몇 미터 되는 건가요? 한5 m 이상 되죠. 아니, 이렇게 긴 가지는 제가 <웃음> 네. 처음 보는데. 그렇죠. 썸플라스 네. 아니면은 이런 사과 같은 보기가 좀 어렵죠. 썸플라스? 예. 썸플라스? 예. 그게 뭡니까? 농법이죠. 아, 썸플라스 농법? 예. 아. 이제 결가지 하수형이라고 쉽게 말하면은 아, 영양 생장을 생식 생장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소. 이게 이러면 햇빛 잘 들어가죠. 태풍 불어도 잘안 떨어지죠. 또 과일이 이러면 한달 이상 더 굵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뭐 선플라스 배운 지가 저희가 한 15년 정도. 근데이 선플라스 농법으로 바꾸고는 지금도 삼사 달을 주종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가지가 지금 밑으로 내려왔는데. 예. 저걸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웃음> 아, 요게 이제 저희 선플러스 농법에서는 추를 납니다. 아, 추? 예. 추를 달아갖고 밑으로 이제 유인을 하는데, 그 시기가 지금 5월 말입니다. 자동차 네트왜끈 달아갖고. 아, 이게. 요게 왜 좋냐면은. 네. 추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요 무게가 적당하고, 옛날에 우리가 요거 사용하기 전에는 바다에 음망추도 사용을 해봤어요. 음. 음악초 아저씨 바닷가니까. 그거는 뭐가 단점이냐면은 크고 바람을 타요. 이 구멍이 없어서. 그래서 SS기가 세개 때리면은 옆에 사갈 때려버려요. 아. 근데 요거는 뭐가 좋으냐면 구멍이 뚫렸으니까 바람을 덜 타요. 그래서 아. 요, 그래서 요걸로 바꾼 거예요. 선플라스 회원들은 다 이제 집에 가면 요게 몇만 개씩 다 있어요. 새로 나온 신초에 용해 아, 요거, 요거. 그렇죠. 요게 이제 신초면은 이게 아, 풀이풀 아직은? 야, 그렇지 여기 풀이죠 조금 네. 작긴 작은데 이렇게 해서 한 바퀴만 돌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만 돌리면 이게 안 빠져요 이렇게 돌리면 떨어지죠 추농법이네 추농법 그렇죠 결과지 하수로 만드는 거야 결과지가 아래로 떨어지네 그렇죠 네. 지금은 어리지만 이게 조금 있으면 대단히 강하게 나와요 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자꾸 이런 식으로. 세개들어오셨네 예. 이게, 이게 이제 3년 된 거예요. 식물이게 위로 커러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한 열흘 있다 보면요. 요 끝이 요렇게 위로 올라와. 어. 그럼 다시 또한번 늘어뜨리면, 그러면 거의 안 올라가요. 어... 몇평 하시는 거예요? 아까 봐한 3,000평. 3,000평? 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들보다 소득이 높다고 들었는데? 예, 좀 많이 벌죠. 얼마나 더 벌십니까? 글쎄요, 3,000평이면 보통 농가들보다는 제가 뭐 돈으로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한배 이상은 벌어요 두 배? 그렇죠 농사는 성공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햇빛이죠 어차피 식물은 강압성에서 모든 게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색깔도 그렇고 당도도 그렇고 굵기도 그렇고 햇빛 안 내려가면 은 농사는 힘들죠 그래서 저희 선플라스 농법이 그래서 조금 유리한 거예요 그럼 아, 뭐 이렇게 빨개요? 이거는 아울이라는 품종인데 네. 지금 5월달인데 사과 색이 다 났죠? 네. 이게 지금 날씨가 냉해서 이래요. 이게 아. 온도가 안 올라가면은 사과가 이게 색이 나버리는 거예요. 가을인지 알고. 근데 이게 사,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은 다시 또 새파랗게 바뀌어요. 아직 생날 시기가 아니죠, 그죠? 사과는. 아직 유곽인데 이게 하면 색이 나버리잖아요. 지금 올해, 그래서 농사가 지금 날씨가 너무 냉하다는 이게 좋은 현상 아니죠, 이게. 장마가 일찍온공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가수 하는 때, 이, 기후가? 보통 심각한 거 아니죠. 이게, 가수는, 비만에 오면은, 이게, 방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살균 쪽은, 습도가 높으면은, 방법이 없지 않소. 저도 지금, 5월 간격으로 방제를 하는데, 어떻게 될려는지 지금, 올해 농사 걱정입니다, 지금. 그래, 그다가 지금, 온도까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올해 지금. 여기는 아직 아침 기온이 거의 10도 미안하지만 아직 10도가 잘안 올라가요. 낮 기온도 25도가 안 올라가고. 지금 5월 말 날씨 이래가지고는 올해 농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뭐 방법 없잖소. 올해는. 비가 이렇게 자주 오는데 뭐. <웃음> 그러네요. 부산 쓰셔야겠어. 우산, 우산 쓰셔야 돼. 야, 오늘만 오는 게 아니고 또 내일도 온다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올해 날이 냉해서 그런지 아직 충 피해는 아직 크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아직 응애 발생도 우리는 크게 심하지는 않은 것고 아직 문경에도 응애 출현했다 소리는 아직 못 들었어요. 저 알타코하는 데왜 쓰시는 거예요? 알타코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매개곤충에 그래도 대단히 안전한 것 같아. 요 매개곤충. 그렇게 이제 그 수정시키는 꿀벌, 벌에 하고 천적에 가장 안전하거든 그게. 이게 가수는 어차피 벌들이 수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뭐 사람 인공 수정도 할 수는 있지만 알타과가 다른 살충제보다는 그래도 좀 안전한 것 같아요 Here we go.